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농막 지으면서 실수했던 거 그리고 짓고 나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셀프로 농막 짓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6월이니까 농막 지은지 딱3년째인데요 아직까진 별 문제없이 잘 쓰고 있긴 해요. 어, 제가 농막 지으면서 농막 제작이나 건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어, 용접이나 다른 작업들도 해놓고 뜯어내고 다시 한 것도 많았어요. 뭐 실수한 걸다 말씀드리려면 2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모자랄 건데 그래도 한번더 짓는다면 이거는꼭 신경써서 좀더 잘했으면 하는 거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농막 받침대 농막을 올려놓는 기둥인데요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라 기초를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저희 밭이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농막을 올려놓을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직경 300mm 주름간에 시멘트를 넣어 만든 기둥이에요 6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작아요 제가 농막 만들면서 철물상도 많이 가보고 샤시집 그다음에 자재 파는 곳도 많이 갔는데요 가서 보면 사이즈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가져다가 작업을 하면 다 작은 거예요 거의 다 그랬어요 샤시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여기 주름간도 철물점에서 가서 볼 때는 300mm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져와서 기둥을 만들고 위에 1 0 0에1 0 0 프레임을 올려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둘레가 작은 거죠 그래서 바람에 넘어질 것 같고 마음도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어, 이렇게 군데군데 보강을 했어요 어, 작업을 하고 나니까 어, 다음번에는 직경 500mm 짜리는 해야지 않겠나 어, 직경이 50cm죠 어, 50cm는 해야지 농막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. 그리고 두 번째는 샤시 창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게 됐어요 작아도 너무 작게 됐어요 처음에 창문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신문지로 창문 모양을 만들어서 대충 가늠을 해 봤어요 어, 근데 아까 농막 받침대처럼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싶었는데 막상 작업을 해 보니까 너무 작고 신문지로 창문 크기를 만들어 봤다고 그랬는데 이 신문지로 창문 크기를 만들었을 때이 창문 테두리를 생각을 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건 뭐 창문이라고 말하기도 못하게 너무 작게 됐어요. 그리고 어 여기는 원래 창문이 없었는데 음 나중에 벽을 뚫어서 창문을 달았어요. 따로 주문을 해서 저기 앞쪽에 있는 창문은 사이즈가 저거보다 훨씬 작아요 어 처음부터 저 사이즈로 했어야 하는데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잘안 통하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해서 샷시를 어, 사다가 벽을 뚫어서 창문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이즈 아니면 목재나 기타 다른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큰 사이즈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어,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마인데요 요거 기능상 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에 제가 처마 길이를 벽체에서 300mm 그러니까 30cm를 바깥으로 나오게 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좀 작게 나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래서 내려다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이 사진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어 지붕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 농막 크기에 비해서 처마가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 지붕이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인 균형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저것도 작업을 하고 나니까 벽체에서 50cm 정도는 나와야지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.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붕 기울기인데요. 이쪽에 다락이 있는 쪽은 농막의 앞쪽하고 뒤쪽하고의 단차가 40cm가 나요. 어, 지금 짚고 보니까 그것도 좀 작은 것 같은데, 저쪽 낮은 쪽은 앞뒤 단차가 10cm 예요 어, 앞쪽이 10cm가 높고 뒤쪽이 10cm가 낮죠? 원래 저쪽은 지붕 에 옥상을 만든다고 단차를 조금 줬어요. 그래서 거의 평지분처럼 됐는데 뭐, 옥상 작업은 현재도 진행형이에요. 엄두가 안 나서. 뭐미뤄두긴 했는데 언젠가는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지붕 작업하면서 누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보강 작업도 많이 했어요 어 실리콘도 많이 바르고 방수 시트도 깔고 싱글 작업도 어 신경을 써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누수가 없긴 한데 뭐 지금도 걱정이 되긴 돼요 그래서 어 농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어, 지붕의 기울기를 좀 넉넉하게 주시는 게 음,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여기 농막 안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요 다섯 번째 아쉬운 건 여기 천정이 너무 낮아요 다락 쪽 말고 이쪽에 천정이 너무 낮는데 이게 높이가 2m 20 인데 저는 자재도 절약할 겸 사람 키제고 해서 2m 20으로 했는데 이게 좀 낮아서 천정이좀 낮아서 어, 들어오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. 공기 순환도 잘안 되는 것 같고 어, 이게 높으면 그 겨울철에 추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는 뭐 별로 올 일이 없어서 이거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뭐 여름철에는 농작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겨울에는 잘안 와요.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농막지면서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 여기 바닥인데 방바닥이요 어 뜯어내고 다시 할까까지 생각한 부분이니까 어좀 문제가 있죠 방바닥은 어 골조 프레임 위에 50mm 판넬을 깔고 그 위에 12mm 방수 합반을 대고 그 위에 전기 판넬을 깔았어요. 근데 이게 뭐 꿀렁거리거나 움직이는 건 없어요. 좀 꿀렁, 그런 건 없는데. 좀 울려요 어, 다른 농막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애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걷거나 하면 이게 바닥이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좀 농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바닥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튼튼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 다른 부분도 후회되는 게 많은데 바닥이 제일 후회돼요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이 다락인데요 이 다락과 천장면이 이게 다락과 요 낮은 쪽 지붕이 낮은 쪽 천장면이 너무 가까워요 에, 아까 이게 천정 높이가 낮다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인데 이쪽 천장이 높거나 아니면 여기 간격이 넓어야 하는데 에, 이게 좁으니까 어, 공기순환이 잘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락에 있는 온도하고 밑에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. 어, 다락과 이쪽 천장과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공기순환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. 어, 지금 저쪽에 보이는 창문이 다른 창문들이 작아서 나중에 다시 시공을 한 거예요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어, 실제로 농막을 제작하는 데는 다 작아요 창문도 이만하면 되겠지 했는데 작고 목재도 가서 보고 어, 이거 좀 너무 큰거 아니야 했는데 가서 하, 어,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면 뭐딱 맞거나 어,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해 가지고 가져와서 작업을 하면 더 작고 어,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셀프로 농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사이즈에 대한 걸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어, 실수한 게 엄청 많았어요 어, 다락 바닥을 골조를 만들었는데 용접을 다 하고 나니까 사람이 올라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 틈도 다 메꿔오고, 바닥을 만들어서, 그것도 다 뜯어내고, 어, 미리 계산을 못한 거죠? 이거 외에도 많아요. 그, 벽체 두께도 좀 두꺼운 걸 했으면 했는데, 어, 100t로 한 것도 좀 아쉽고, 근데 뭐,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. 뭐, 자금 문제도 그렇고, 그래서 백티로 했는데 다른 쪽은 별로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다시 농막을 짓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만 어,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몇 어,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셀프로 농막 짓는 걸 계획하시는 분들께 어,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영상에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네요. 혹시 영상을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물어볼 게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아래에 메일 주소가 있는데 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